안녕하세요 식쿡입니다 여러분 지금 텐션이 너무 떨어졌죠? 요즘 조금 아파요 목 감기도 그렇고 편도 도 부어있고 이리저리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영상이 아마 내일 올라갈 거거든요? 수요일하고 일요일하고 또 업로드 못할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10월에 스케줄이 좀 좀 빡빡했어요 오늘은 좀목 건강을 좀 챙기는 차를 한번 끓여보려고 시장가서 재료를 사왔습니다 일단 배는 요 3개에 5,000원에 시장에서 사왔고요 그 다음에 대추는 2,000원 그리고 요 도라지는 이게 200g이거든요 한근에 400g인데 8,000원이에요 이게 지금 200g이니까 4,000원 ]입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총만천원 들었어요. 대추랑 도라지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요. 배도 그냥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을게요. 배는 오늘 다 껍질 채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깨끗이 씻었는데요. 배는 베이킹 파우더에다가 깨끗이 씻거나 식초 물에 살짝 담가 놔도 좋고요. 저덕은 따로 껍질 제거는 안 할게요. 근데 깨끗이 씻어왔습니다. 껍질 제거하셔도 돼요. 그리고 대추도 빡빡 씻어왔고요. 배는 껍질 깎으실 분들은 깎으셔도 돼요.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 씨 있는 부분만 제거를 할게요. 오랜만에 배 조금 먹어볼게요 음 그렇게 막 달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냥 딱 3개 5천원 정도 도라지는 이 윗부분은 흙이 좀 많을 거니까 잘라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조금 약간 상처 나가지고 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도려내줄게요 크기로 듬성듬성 잘라주세요 그리고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리하실 때 찬물에 좀 담가 놓거든요 쓴맛이 빠지라고 근데 저는 씁쓸한 맛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냥 사용할게요 쓴맛 제거하시려면 찬물에 30분 이상 좀 담가주세요 배랑 도라지 이런 거 드시려면은 대추도 이렇게 가운데 씨가 있거든요 가운데 대엽게 씨가 있어요. 씨를 빼주시면 좋은데 저 그냥 쓸게요. 건더기 오늘 안 먹을 거거든요. 아 그리고 한식이나 이런데 꽃 모양 대추 막 있잖아요. 수정과나 그 위에 올라가는 거 이렇게 만들어요. 가운데 대엽게 씨를 빼고 이렇게 포를 떴잖아요. 그리고 대추를 이렇게 돌돌 말아요김밥말듯이 그리고 꾹꾹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얇게 썰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꽃모양. 이런 식으로 쓰는. 그냥 그렇다고요. 물에 도라지. 물은 넉넉하게 잡았어요. 대추 넣고 배에 넣어주고. 여기에 맞는 뚜껑이 없거든요. 그 뚜껑 없이 그냥 할게요. 중불로 하다가 이제 얘네들이 끓으면 은 약불로 해가지고 2시간 정도 푹 끓여줄 거예요. 만약에 물이 엄청 쫄아들었다면 조금씩 보충해가지고 완전 진한 농축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차처럼 그냥 물 대신에 마시려고 하는 거거든요. 끓여줄게요. 2시간 후에 네 이렇게 2시간 정도 약불했다가 은근히 해줬어요 대추를 많이 넣어서 그런지 색이 좀 진해요 배를 세개나 넣어서 그런지 그렇게 막 맹맹한 맛은 아니에 은은한 단맛이 나요 여기에 꿀 같은 거 넣어 먹거든요 약간 달달하게 근데 전에 그냥 난거 싫어해가지고 꿀도 안 넣고 그냥 이대로 먹는데 약간 씁쓸한 맛이 나긴 해요 도라지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따뜻한 거 먹으니까 좀 좋다 건강이 최고인 거 같아요 저처럼 아프지 마시고요 여러분 찬물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차가운 거 말고 미지근한 거 따뜻한 거 너무 따뜻해도 근데 안 좋다고 했거든요 미지근한 거 여러분 이번 주는 이렇게 보내고요 다음 주부터 또 건강 챙겨가지고 재밌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간단한 그냥 건강 차 끓여 먹기고요 이는 다음 영상 만나요 여러분 안녕 건강 조심하세요.